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스토리노입니다 오늘은 스누피 가든이란데로 왔습니다 여러분. 예, 스누피 좋아하세요? 한번 갔어. 재밌게 비지게 놀아보겠습니다 캡처 캡처! 렌터카 비에 주소 딱딱 찍으시고요 안전운전해서 어서오세요 음, 너무 귀여워! 거세 귀여워! <웃음> 세상에! <웃음> 와와와다 <웃음> <웃음> 모든 게 포토존이야! <웃음> 두 시간 <웃음> 요 3만 2천 4백원 결제해 드리겠습니다 네. 카드 받았습니다 주세요. 2시간 네, 내부에 화장실이 없어서 관람하시기 전에 1층 화장실을 먼저 이용해 주시면 편리하게 이용 관람하실 수있고요 여러분 아, 화장실마 화장실도 이렇게 귀여워 어쩜 음, 이세요자 음, 음, 음, <웃음> 그럼 스누피카든 구경 가볼까요? 따라오셔요 <웃음> 우와. 세에 엄마 오 엄마 스누피의 등장인물 관계도나 탄생 배경 등을 알수 있는 이야기방이었어요찰리 브라운이 이제 주인공인 거고 찰리 브라운의 게라지 얘가 꼈어 마시가왜 꼈어? 인기쟁이네 무슨 은 쉬브롱 쉬브롱 만들어진 뭐야? 보라실인가? 보라실? 너 오늘 선인장을 안을 안았었어? 아니? 우와. 여기 가면은 나에 대한 뭐 이렇게 명언을 해주나 봐 걱정은 단순 시간낭비일 뿐이야. 걱정 없어요? 이런 건 직접 와서 봐야지. 이건 뭐 <웃음> 영상에 담는다고 해서 이게 뭐 보이니? 뭐 느껴지겠니? 영어로 씹으로 써있는데? My life has become a... 야 이거 뭔가 대문자로 써있으니까 더 읽기 힘들다이야? <웃음> 아, 이틀 네 아! 사는 게 따분해졌어! Everything is the same day 한다면 in, 한다면 in 한다면 한다면. and day on 아, 그래서 변화. 결론이 뭐야? 돌았잖아, 변화를 줬잖아 아나 <웃음> <웃음> 천리브라운 입덕할 거 같아 안좋는데 아무튼 요렇코롬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찍느냐 내가 보지를 못하겠대요. 그나스 타운! 완전 그냥 포토조에 대놓고. 우와, 이거 진짜. 와, 너무나 좋상 되게 음. 귀엽지 않아요? 와, 드링드링. 와 왜? 소리 나. <놀람> 아, 그쪽이야. 우와! 들리나? 네, 들려요. 이와다 다른가? 어, 세리! 오, 세리! 아, 헬로 네, 오, 아, 세리! 여기 세리가 네, 있네. 반겨와. 네, 네, 제일 좋아. 제주도에서 했던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들여다보세요. <놀람> 와 우와. 우와, 여기 비 내려. 우 여기 비 내려. <놀람> 우와, 이거, 이거. 귀여워. 만지고 있어. 아 귀여워. 그 오빠인가 봐. 아, 내가 꾸미는 거야 스도피 음. 얼굴을. 모자를 씌워 봤어. 이렇게. 아 귀여워. 나는 비키니. <웃음> 야릇한 치마. <하지> 아 <웃음> 진짜.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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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끝났다고 테마홀 릴리 3차가 있고 테마홀 하나 더 있네 2층에 가든 같아 가든 야 여기가 뒤집어지네 아 여기가 거기야 아 너무 귀엽다 아 짭쩜네 우와 날씨도 뒤집어져 오늘 우와 너무 귀엽다 <목소리> 그럼 이거 봐요 동산 위에 아이들이 은더적이에누있있요요더적이에기라더기은더는 거지? 어은더 어, 있네. 일어나. 더기은하고 있구나. 은더기, 아, 해야고 뭐. 우와 진짜 너무 감성적이다. 여기 학교야, 학교 가디니스쿨! 밭, 우드 스타게 텃밭. 아 귀여워 텃밭 갖고 있어. 아, 너무 귀엽죠 여러분? 아, 왜 그래? 야너왜 그러니? 호박 나무에 머리 대고 뭐 하는 거야? 아 영어로 씹으려져 있어. 또돈 털어야지 또 눌러주세요 수누피 <웃음> <웃음> <웃음> 친구들과 친해지고 어려워? 나니 굿즈들도 <웃음> 너무나 예뻐보였어요 <이뻐> <웃음> 와라 색깔 <웃음> <이야>, 미쳤죠? 예쁘다 없어요? <웃음> <예쁘다. 웃음> <웃음> 응. 야 바구니 증거 봐봐 <웃음> 잠잤죠? 너무 귀엽잖아 이거 너무 귀엽잖아 투명 귀엽잖아 나 어, 얼마야? 만6 0 0원 어? 군니군니 아주, 아주 좋아 어? 뱃지 뱃지 너무 귀여워 어쩜 좋아 너무 귀엽다 나랑 좀 어울리지 느낌이 엄마가 <웃음> 어. 어, 다시 여기 둘러보게 어, 잠깐만 상하가 제일 사고 싶은 거 하나 해줄 거니까 크립토 이렇게 스티커 비 클루 가야만 했니? <웃음> 캐리어 스티커... 꼭글 <스티커> 클루 앞으로 <웃음> 지나가야만 했니? <했네>. 할인... <웃음> 세트? 어머, 뭐 이거 괜찮다. 스티커 세트... 4마는 어... 기대... 10% 할인된 가격이야. 이뻐서... 어... 피크 스티커는... 언니? 집들도 아주 한가득 있답니다 이거는 진짜 사야 돼 6,000원구나? 방향증 이거 사야돼 색감 너무 이쁘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직접 가서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안녕